t h a n k y o u 자, 그좀 자, 그럼. 자, <목소리> 제가 얼마 전에 베이킹 쇼핑몰에서 몇 가지를 좀 사봤는데 택배 도착해서 한번 열어보려고요. 이번에는 베이킹 재료 말고 도구들을 좀 구매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곳은 베이킹 스쿨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홈베이킹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이거는 타르트 팬인데 1호 사이즈예요. 제가 미니 타르트 팬은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없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1호 사이즈는 이것보다 클줄 알았는데 손바닥 정도 사이즈네요. 제가 듣는 베이킹 클래스 선생님께서 이런 거살 때는 틀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사면 더 편하다고 해서 분리되는 틀로 한번 사봤어요.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오란다 틀이에요. 되게 작은 미니 파운드 사이즈인데 이번에 과제에 가는 게이 사이즈 펜에다가 해오는 거라서 한번두개 사봤어요. 저는 주로 선물 주는 용도로 베이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이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이 타르트도 하나 예쁘게 구워서 선물 주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건데 지금까지는 반죽 만들고 나서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틀에 담았는데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양도 예쁘게 안 나오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비닐 짤주머니를 100장 정도 사봤어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쓸수 있는 거라서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산거는 14인치 사이즈예요 별로 산거는 얼마 안되지만 이걸로 또 열심히 베이킹 해보도록 할게요 you 제찍었요 이렇게까지만 넣고